자 여러분 방금 이너전쟁이 끝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뒤풀이로 페인을 한번 오랜만에 해보겠습니다 왜냐면은 페인이 이번에 모바일 사전예약을 지금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와우. 제가 또 페인 또 어버키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뚜뚜형님은 오셨는데 제왕님은 카트라이더 업데이트 관련으로 먼저 가셨습니다 여러분 <웃음>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다음번에 모시는 걸로 하고요 뚜뚜 형님이 지금 이거 해본 적이 없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자 그렇다면 맞으면서 배우는 페인 우리 그거 확인해 볼까요? 지난번에 왜 추적자만 미친듯이 났을 때 시작 버그 나서 네 버그가 있었잖아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아 그럴까요? 그러면 진짜 은로 죽죠? 공룰 가야지 공룰이죠 공룰이지 아니 왜? 공룰인데 어, 누가 공룰인데? 어 그니까 러 누가 공룰인데 지금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어? <웃음> 아니지, 아니지. <웃음> <웃음> 아유 그냥 잠깐만 야 의사도 없는데 아이 페인팀 이거 고쳤나요? 약간 되는 분위기인데 뭔가? 어? 된다 오하어 오, 되는데 어라? 되네? 된다 된다 된다 이거 한판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어? 오, 오, 어? <웃음> 뭐야? <웃음> 잠깐만 뭐야? 살인마가, 살인마가, 살인마가 살인마가 죽였어, 살인마가 살인마가 죽였어? 어... <웃음> 왜 그래? 왜? 어... <웃음> 되긴 어... 되는데 그냥 되는 거 확인하고 금방 끝내자 <웃음> 그러면서 죽였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 H님 집 앞에 페인트 뿌렸습니다 H님 네 말씀하시죠 뭘요? 저그집 앞에 페인트 뿌렸다니깐요 왜요? <웃음> <웃음> 와, 협조 안 하네. 음. 어... 연빈님 어디 갔습니까? 수치. 음. 저요? 네. 왜요? <웃음> 아, 저는 연빈님 어디 갔는지 알아요. 근데 뭐 네? 뿌렸으니까 알겠지? <웃음> 지금 저는 케빈님 어디 갔는지 알아요. 연비야. 네? 우리는 서로 알잖아. <웃음> 나는 H 님집 앞에 뿌렸거든요. 네. 근데 H 님이 네. 알라미 님 집을 <웃음> 갔는데. 그럼 그건 야, 네가 동평이야. 아니야. <웃음> 저둘중 하나는 백퍼 동평이다. 저 페인트 비싼 거 쓰는데요? 한 펜이 요즘 연기 실력 늘었잖아. 또 여자 멤버들 노리고 있거나. <웃음> 예? <웃음> 야 근데 또라고 붙이면 한 펜이가 겁나 변태 같잖아 지금. 그러니까 아니 무슨 내 네. 여자 네. 멤버들 노려. 아니 지금 노려. 근데 페인 할 때마다 여자 멤버만 노려. 야 그러면은. 야야 그래. 우리 중격자에 4885 같잖아 지금. 하정호 같잖아 지금. 그러면 야 일삼일삼 어, 너지 나머지 한 가지는 어, 어떻게 알았어 아들씨 어이 일삼일삼 나머지 하나는 일삼일삼 너지 <웃음> 뚜뚜 형님이 잘못 죽였을 수도 있어 잠시만 그러면 나는 이거 궁금해 뚜뚜 형님 간밤에 뭐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처음이니까 그게 왜 궁금하시죠? <웃음> <웃음> 아니 법조 아, 안 하시네 잘하시네. 잘, 배웠 아, 잘 배웠네. 배웠네 잘 배웠네 아, 안 알려드리고 바로 뚜뚜 형이었네 연빈님 왜 이로 올라가 있어요? 나 저거 봤을 때 저거 또뚜님이야. 아니. <웃음> 일, 1313 너지? 어디서 들었어? <웃음> 아 근데 그럼 한팬 빨리 죽여주면 안 돼? 빨리 한팬 죽여줘. 제발. <웃음> 한 팬이 집 앞에는 누가 페인트 뿌릴 거야. 그럼 빗소리. 빗소리가 되게 조용했어. 빗소리네 집 앞에 페인트를 부어가지고. 호호. 자 과연 그의 동선은 어? 어? 엄마, 아, 뭐, 잘한다. 야, 잘 잘하네. 찾았다. 잘하네. 뭔데? 찾았습니다. 뭔데? 뭔데? 케빈 님입니다. 어? 캐빈 님집 앞에 뿌렸거든요. 예. 네. 발자국이 안 생겼어요. 너 진짜 정병이구나. 제대포를 네. 만든 <웃음> <저희도 가슴에 웃음> 거 같고. ]이야. 그러면 이번 밤에 어디 뿌렸는지 다들 말씀해 보시죠. 빗소리네 집 앞에 뿌렸습니다. 빗소리 이 녀석 괜찮은 청년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음, 음, 음, 청년이 결백하답니까? 아, 까? 하답니다. 뚜뚜 <웃음> <웃음> 님은 일단 아니야. 왜죠? 이게 이제 죽이고 살리고를 이렇게 또뭐가 하기에는 초보 티가 안 나요. 아니, 지금 전혀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는 거죠? <웃음> 전혀 증거스럽지 않은데요? 무시하시나요? 그냥, 그냥이잖아 저거는. 아니, 저시가 저거, 아니라 뚜뚜 그냥... 님한 그... 팬이네 갔어요. 아어 그러면 어? 뚜뚜님은 혹시 어, 한 팬이의 종적을 봤나요? 저한팬팅데안는데요어 뚜뚜님 어? 우리 집 왔는데? 어 누나 정병이잖아 이씨. 어 연비맨 <웃음> 어? 난... 처음에 맞았는데 나랑? 고장나시게 어. 아고장나시게아 오랜만에 어, 고장야 아, 정병 아니, 두 마리 뭐요? 보내고 우리 시작할까요? 아 헷갈려 헷갈려. 나 정병 아니요. 연비야 너 근데 정병이라고 밝혀진 다음부터 유난히 목소리가 바보 같아졌어. 뭐냐? 무슨 경우 알래요? 나 정병 아니래요. 비극. 뭐. <웃음> <정병 알래요. 웃음> 되게 헷갈리게 하는데 그럼 뭐가? 저희 정병 일단 달지 말죠 중요한 투표권 같은데. <웃음> 맞아. <웃음> 자, <정병이라고. 웃음> 자기가 <정병이라고. 웃음> 정병이라. 힘들어지는 거. 아, 언능 생각. 연비를 지키는데 오호! <웃음> 오, 진짜네? 그걸? 진짜였어 <웃음> 근데 이렇게 되면 살인만만 좋은 일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빗소리구나 빗소리가 아까 정병부터 보내줘 자연스럽게 물 탔어 첫 턴에는 아무 말 없었는데 라미를 죽이고 새로운 도전이니까 아무 말 없다가 물탄 거야 아! 난못 봐! 야 아유, 이것 봐라 이거 안 죽이고 그냥 마피아적으로 아, 풀겠다? 일단 의심가는 건저 아래쪽 세명이에요 뚜뚜님 오늘 밤에 어디 가셨습니까? 저 씨애님 찍었어요 아 이렇게 되면 뚜뚜님 아니면 비솔님입니다 왜? 한펜이가 정병인 게 확실해요 그럼 저둘중 하나가 임포스터라 거지 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일단 좀 빼고 할까요? 우리 그러면? 저거 표 줄이려는 임포스터의 계략입니다 비솔님입니다 여러분 <웃음> 예. 정병은 어차피 저희 수사에 혼란만 주잖아요. 시험 끝났어. 아, 방금 끄다. 한 편이 한말못 들었어요? 네. 시험 끝났다. 비둘기 빛이 빠네. 비둘기. 이게 시험 끝난 거같은뭐 찍으세요.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게다우 히 아니, 비둘기 스스로 자식일 찍었는데. 야, 근데 비둘기 밤 어? 어? 야, 뭐 와, 야이 살인마 진짜 미쳤구나. 뚜뚜형이야? 재능인가 이거? 아니 뭐.. 처음에 마피아 죽인거에서부터 혼란이었는데.. 와 대박이다 야 진짜 미치게 우와... 하네 이 사람? 이거. 와 진짜 재능충이세요? 보름걷는다 아니 진 재능충이야 뭐야 아니! 라미 죽인거 합의하고 죽인거야 그냥 죽인거야 실수로 죽인 건데? 아이아스 <웃음> <아이어스 웃음> 미친사람 아니야!! <웃음> 저사람 미친사람 아니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무슨 생각을 한거야 지금까지 도대체 그냥 실수인데? <웃음> 차라리 추적자 마을을 하고 의사같은거 좀 넣어서 해보는거 어때? 모르는 직업 하는거보다 어 일단은 라미는 폭탄마입니다 어? 라미 오른쪽 뒷주머니를 보면은 화약이 묻어있습니다. 뿌링클 소스입니다. 어? 치킨 그만 안 치킨. 먹어! 이씨. <웃음> 이거... 씨이예 저번판 아, 잘한 네. 사람. 근데 그래 저... 저번판 <웃음> 잘한 사람이... 어, 어? 뭐야, 시앤이 안 죽일 거야? 아... 안죽이냐고요안죽줄 거야? 뚜시장, 뚜시장. 잠깐만, 내가 너무 막중한 인물을... 일단 뚜시장 한번 살리고... 이 마을을 책임져야 되잖아? 아니 아 이제 시장을 공격하는 그런 테러리스트들은 더이상 오지 않는 건가? 어머? 와 의사는 뭐 했냐 이거야! 아 뭐야? <웃음> 와, <웃음> 와, 와 뭐야? <웃음> <몰라>. 와! <웃음> 진짜 혼자 <너무 잘> 았네 <웃음> 짜증나겠다! 박수 보내드립니다! <웃음> <웃음> 와 이렇게 죽였네. 골라서 와, 박수 아이고. 보내드립니다! 근데 이번 살인마들은 제가 봤을 때 푸른 계열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오, 네. <웃음> 푸른 계열을 어, 사람? 싫어한다면 붉은색 아닙니까? 어, 살인마는 아니죠? 연비와 한 팬이 그리고 소리예요? 정치 성향은 보수 쪽으로 의심이 됩니다. <웃음> 자 이렇게 된거 노딱을 먹이겠습니다. <웃음> 어, <웃음> 어, 어, 라미님은 확실한 시민입니다. 밤에 뚜뚜님 집에 갔거든요 그리고 뚜뚜님은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제가 라미님한테 간건 맞고 누군가가 저희 집에 온건 맞아요 이거 나오면 게임 끝인데? 의사 나오는데 그럼 연비 한 팬인데? 어? 야 진짜 아, 맞혔다! 야 너네들! <웃음> 야! <웃음> 야 페인에서 아, 정치색을 두 지금 한명 의사가 나와서 살수 있는 상황이라서 케빈님이 급하게 말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의사입니다 아니 어? 내가 의사 맞아요 이거 방법이 있어요 한 팬님 담궈보고 음. 그 다음에 연비님 담궈보고 그런데 뭔일이 났다 그러면 케빈님 담그면 돼요? 이거 잘못 담그면 큰일납니다 맞아 한번 이거... 잘못 담그면 끝나요 게임이 근데 연빈님 커버치시네요 한팬님 죽이죠 3자 증거사료도 습니다예 아 증거자료 증거자료 진보의 승리? 어 뭐야? 아니 어? 야 이러면 안.. 왜? 아니 이거 투표를 누가 안했어? 내가 누구 한명 살리고 가야 되는데? 시애이 아니면 뚜뚠데아나 먼저 찔리냐? 아우야 이러면 안 돼. 아 그래 어? 뭐야? 아 오시면 뭐 어쩔 건데요 공순아 새해 지침이 밝았네 새마도이 네. <웃음> 너무 싹지 <웃음> 이래서 경상도가 잘돼 한태님이 C&E를 죽였죠 그걸 알아내서 뭐하게 지금 상태에서 <웃음>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나나나나 나, 나, 나 마이크 꺼야 돼 <웃음> 예. 한팬님 찍어봐요. 찍음. 한패아두뚜님 찍어. 왠지 재밌게 하고 싶은데. 한편이. 너가 지금 둘이야 누가 찍가찍 아. 아. 가 찍은 줄이야? 가 찍은 줄이야? 누가 찍은 줄 제발 빕니다 아 이걸 더블 탭을 날리네 주님 빨간색으로 넘어오시면 살려드리겠습니다 <웃음> 저더러 어, 보수로 같이 케빈이 일단... 형노땅 먹이시죠 어? 안돼! 정치 얘기할 거야 정치 인기할오 얘네 진짜 안편이 투표 근데... 안한거 누구냐? 누구냐 진짜 <웃음> 그래 야 투표 못한거 누구야? 뚜뚠님이네 이렇게 3명이 얘기한 거 보니까 <웃음> 범인에 저였습니다. 아, 이건 초보적인 실수였네. 나랑 한편이그 생각 없이 그냥 죽였. 어떻게 파란 계열을 죽였으니까 그렇게 드리블 쳤는데 그게 진짜였어. 그러니까. 내가 광. 아, 우리 마피아 크로는 지역 감정 없고요, 정치세 없습니다. 저희는 양쪽 다갑니다 여러분들. 다시서, 다시 돌아 다시. 자 아무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았다고 부탁드리고 여러분 노바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까지 Bye. 안녕 이거 편집 어떡하냐? 아 no. 재밌었다 <웃음>